안녕하세요. 캐로스 컴퍼니 이상원입니다 오늘 저희 캐로스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CHU300이라는 캐로스 초음파 가습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가습기의 형태로 하얀색 바탕을 통해 가지고 심플하고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물을 상부급수로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집어넣는 방식과 뚜껑 여기 보이시는 흠 사이로 물을 집어넣는 방식 이렇게 총두 가지에 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전원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아주 심플한, 디자, 심플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는 습도 조절이 가능한 버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드등 버튼이 있어 가지고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쉬운 만큼 청소 역시 쉬운데요 뚜껑을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세척만 하면은 바로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뭐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베이킹소다를 희석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캐로스 CH-U300 초음파 가습기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